안녕하세요. 먹비입니다 뭐 간만에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는데요. 제가 서울로 좀 독립을 하면서 바쁘게 좀 시간을 보내느라고 유튜브에 영상을 좀 업로드하지 를 못했어요. 좀 찍어놨던 영상도 사실 되게 굉장히 많았는데 편집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집을 독립하게 되면서 굉장히 신경 쓸 일도 많고 수면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뜨고 그리고 일단은 이런 팔자주름 이런 게좀 깊어졌다고 그래야 되나? 그래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. 오늘날 이제 사진을 보시더니 이제 너도 나이를 먹는구나, 좀 이제 늙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. 아 이게 내가 콜라겐 제품을 정말 잘 챙겨서 바르고 피부 노화에 조금 좋다라는 제품들을 신경 써서 선택해서 바르곤 있었는데 이게 바르는 걸로는 안 되겠다. 그래서 뷰티기도 기 여러 가지 찾아보고 막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좋은 제품을 추천해 봤다가 최근에 먹고 정말 만족스러웠던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. 바로 폴더 올러지에서 나온 콜라겐 올러지 부스터샷이에요. 2주 조금 안 되게 챙겨서 먹어서 지금 딱 3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총 14포량이거든요 그래서 이너뷰티 케어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냥 하루에 한 포를 물에 타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피부 노화에 정말 안 좋은 게 피부가 건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물 섭취도 기본적으로 잘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게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먹는 건데 어찌됐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에 타서 먹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물과 함께 섭취를 하면서 이너뷰티를 신경쓸 수 있었던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잘 먹었는데 일단은 이게 맛이 정말 좋아요. 일단 지금 저는 피부 상태를 이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요새 거의 화장을 잘 못하고 다니는데 거의 생얼에 가까운 이런 피부 상태인데 굉장히 피부가 좋죠? 피부가 요새 상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조금 살짝 뿌리진 않은 것 빼고는 제가 이게 팔자가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? 그러니까 어쨌든뭐 정상적으로 나이를 먹음으로 생기는 주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긴 한데 이게 이렇게 점점 파이니까 이게 사람이 살은 쪄고 있는데 여기가 막 볼이 파이니까 너무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막,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? 막,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, 아, 그래. 그래도 지금 일단은 내가 집에서 뭔가 할수 있는 건 최대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그래서 콜라겐올로지 부스터샷을 열심히 먹은 거를 좀 영상으로 좀 담아봤는데, 그걸 한번 보러 가실까요? 그 고고. 완전히 다 섞였어요.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한 번. 를 구성하는 성분들은 20세를 정점으로 해서 나이와 함께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60대에 이르러서는 약 75% 까지 감소하면서 그 양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질도 함께 떨어진다고 합니다 콜라겐 울로지 부스터 사대는 독일산 프리미엄 콜라겐이 무려 5000mg 이나 들어가 있는데요 145년간 콜라겐 만 연구해 온 업체 프리미엄 콜라겐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한 포에는 진피 속 피부의 3요소인 콜라겐, 엘라스틴, 히알루론산, 그리고 콜라겐 합성 부스터인 비타민C, 비오틴, 피부 장벽 강화 성분인 세라마이드, 글루타치온을 담고 있는 똑똑한 제품입니다.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라인 관리가 신경 쓰실 이 텐데 콜라겐 섭취가 빠르니까 V라인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. 무엇보다 맛이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나는 맛있는 콜라겐이라는 거. 워터믹스 제형이라 콜라겐이 빠르게 흡수돼서 저는 피부 변화를 하루가 다르게 느끼고 있답니다. 나도 좀 먹어보면 안 돼? 그래. 색깔이 이쁘다. 오 맛있다. 그래? 맛있어? 맛있네. 이거 하루에 한 방만 먹으면 됐다. 이렇게 그래? 한포터가지고 먹기 되게 간탄하지 맛있는데? 응. 세안 후에 피부 상태입니다. 그 핑크물 먹고 나서는 한참 안 발라도 좀 탱탱하면서 피부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수분을 머금고 있다고 해야 되나? 좀 약간 그런 걸 확실히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. 자, 오늘 영상 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콜라겐, 콜라겐 부스샵 같은 경우에는 먹기도 정말 쉽고, 같이 먹었던 이 곤약 세라마이드, 그리고 히알루론산.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성분이다 보니까 피부 보습이나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에 대해서 굉장히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. 보약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요거한포 먹고 요거요거 요거 하루에 두 알씩 챙겨 먹으면 이너 뷰티의 최강으로 잘 신경 쓸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